그동안 많은 분들께서 이티제는 즉흥 여행, 당일 약속을 잘 승낙하지 않는다고 알고 있습니다. 물론 이티제가 좋아하진 않지만 정말 가끔 수락할 때가 있습니다. 오늘은 이티제의 즉석 돌발 행동의 이유와 의미를 알아보겠습니다. 이티제도 사는 게 힘들어서 가끔 내려놓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그때 기막힌 타이밍으로 이티제에게 놀이공원, 즉흥 여행을 제안하면 의외로 수락할 수 있습니다. 대부분 이티제가 타인에게 고민을 털어놓지 않고 혼자 끙끙댈때 발생하므로 대부분 타인 입장에서 어더걸링 케이스라고 볼수 있습니다. 이티제가 특정한 인물에게만 당일 약속, 즉흥 여행을 수락할 때가 있습니다. 이것은 반짝반짝 빛나는 그린 라이트이므로 이성의 경우 빠르게 고백으로 혼내줘야 합니다. 그러면 즉흥 계획 성공 확률을 높일 방법은 어떤 게 있을까요? <목소리> Jey Ang <laughs> Sen, u e (ISTJ), y u m o 1 h e a e d e (ISTJ World Membership A) g e d h a e e e u e Vlog (ASMR) d u (Total n e g Benefit y u u s u i s u n a i d a u c u k s e u u e